이 간단한 공식을 인류가 몰라가지고 헤매니까 종교나 각종 철학이 등장해서 이 자리를 성령이네, 뭐 양심이네, 도심이네, 아트만이네. 힌드교 아트만이요? 똑같은 자리예요이 자리 깨달은 양반들이에요. 아트만은 안되네. 아트만은 안되네 하는 분들치고 제가 참나를 아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아트만을 모르면 참나도 모릅니다. 신기하죠? 하나 알면 다 알게 돼 있고 모르면 다 몰라요. 성령은 아는데나 다른 건 모르겠다. 성령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성령이요. 기도하다 불이 등에서 올라갔어요. 그건 몸에 일어난 현상이고 성령은요. 어, 막 방언이 나와요. 그럼 뭐 예수님이 방언하시던가요? 성경에 나오나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셨다.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성령이 뭐냐고요? 성령이 뭔지 알아내시는 게 이목거랑 똑같은 이거 뭐지? 내 영, 내 혼과 육을 굴리는 이 자리는 뭐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자리를 체험하기 전에는 그걸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험 체험했으면 말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정확히 말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안다라는 거고 이게 모든 종교와 영성의 기초입니다. 조선 선비들도 다 그거 평생 깨어 계십니다. 공부 하 시작해서요 죽을 때까지 깨어 있다가는 거예요 선비들은 다른 거뭐 바라는 것도 없, 내세관도 없어요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임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깨어 있어요. 늘이 우주적인 유교 유교 선비들은 이 자리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원리요 원리의 세계. 유교에서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원리가. 진리의 세계. 진리요, 진리. 늘내 마음 안에 인위의 진리가 선명해야 돼. 끝없이 접속입니다. 깨어있어요. 그, 제가 낸이 대학 여기 보면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진리를 상, 항상 눈이 거기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선비들은 눈이 항상 그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된다. 항상 이 우리 본래의식, 순수의식을 찾아야 돼 진리는 거기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나이 에고의 삶을 좀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에고가 뭐 꼼수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에고가 하는 짓들은 다 꼼수입니다. 꼼수 절대 안 됩니다. 정법으로 참나랑 다이렉트로 접속하면 참나가 가피와 은총을 내리게 돼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게 돼있어 찾은 만큼, 여러분이 참나를 의식한 만큼, 에고는 변화하게 돼있어 그래서 이 에고기 뭐가 쏟아져 나오냐? 지혜니, 사랑이니, 능력이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 즉, 이 얘기는 뭐냐? 모르던 게 알아지고, 예, 마음이 좁다 좁았던 게 넓어지고, 안 되던 게 되고, 그래요.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걸 제가 일반인들도 알게 써놓은 게, 몰입책에, 신바람이 나면, 모르던 게 알아지고, 안 되던 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 말을 쉽게 알아들어요. 그렇지 몰입 안 하고 게임할 때는 손발도 잘안 움직이거든요. 알던 것도 잘안 돼요.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하던 것도 잘안 돼요. 그런데 이이 이 어떤 의식이 고향되면 물 흐르듯이 흐르거든요. 물 흐르듯이 정보가 와 오고 필요한 정보가 그때 그때 오고 손발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저항이 사라지고 그 저항이 사라진 상태 그게 몰입 상태거든요.